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라운드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랩 잘하는 법 저는 사실 처음에 랩으로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랩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어릴 때부터 장기자랑 이런 걸 나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변성기가 오잖아요 남자들은 그때쯤부터 음이 높이 안 올라가가지고 Oh yeah. 노래를 막 위로 못 높이니까 장키자랑을좀안 나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장키자랑을 같이 나가자고 하길래 아나 이제 변성기 와서 노래 못해 라고 했더니 어 그럼 랩하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한 5시간 6시간 동안 학교에서 계속 옆에서 이렇게 쫄라가지고 아, 아,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해서 랩을 그때 시작하게 됐는데 뭐 그래서 배운 적도 없고 뭐 랩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던 곡이 배치기 MRS라는 노래였거든요 그 당시에 네이버의 지식인을 랩하는 방법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몇몇 포인트에 강세를 주고 숨쉬는 부분을 쉬게 그거를 보면서 막 연습을 하면서 제가 랩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잘한다고 해주었고 그걸로 제가 랩이라는 거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었는데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을 저의 영상 중에 고개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오시니까 고개사랑 팻빙이랑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고개사는 숨쉬는 부분이 앞단에는 별로 없으니까 강세로 먼저 살펴드리자면 화이트보드에 적어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개사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를 그대로 하면은 시기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백포그은 100%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시기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랩퍼들의 백포그건 백프로에서 여기 동그라미친데에다가 조금 세게? 크게? 강하게 하면 은시계다은 랩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랩퍼들의 백포그 백프로 이렇게 조금 더 듣기 좋게 라고 할까요? 랩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강세를 안 주면 시기다는 래퍼들의 반대편에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거를 강세를 주면 시기다는 래퍼들의 반대편에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이렇게 조금 더 듣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코의 세핑이라는거에서한 구절을 갖고 와봤는데요. 암만연끌 해도 근본은 절대 못 사. 논팅으로 배운 노래 스트릿 패션 투 카페 고파. 여기서 이제 랩을 잘못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쭉 읽어요 이렇게. 암만연끌 해도 근본은 절대 못 사. 논팅으로 배운 노래 스트릿 패션 투 카페 고파. 이렇게 거기서 조금 박자를 탄다고 해도 암만연끌 해도 근본은 절대 못 사. 논팅으로 배운 노래 스트릿 패션 투 카페 고파. 이렇게 쭉 읽다가 호흡이 딸려서 조금 듣기 힘들어지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 1단계로 아까처럼 강세를 줘보자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데. 강세를 고개사처럼주시고 여기서 숨을 쉬어 주시면 은마못사 눈팅 배온스트 패션 뚜카 배고파 요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읽으면 마못사 여기서 숨 쉰다 쳐도 눈팅 배온스트 패션 뚜카 배고파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조금 강세를 준다고 치면은 아마 your head g 못두고파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네, 어떻게 짧은 영상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간간이 이렇게 음악 교실 노래 교실 같은 거를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